폴리테그 GIA 다이아몬드 제작과정 보시죠. 먼저 프린세스 컷 다이아몬드의 스톤을 디자인합니다. 뭐2차저차 해가지고 대충 그리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서를 보고 실제 크기와 같은 비율로 이 프린세스 컷 스톤을 디자인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메인 남발도 적절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톤이 다양한 방향으로 빛을 투과하도록 난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난집이 완성되었으면 밴드 위로 이동해서 비율이 잘 맞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총 재생 시간 때문에 빠르게 영상을 조절하였는데요 <웃음> 실제 제품이 나올 때 두께감이나 간격을 디자인 중간중간에 항상 체크하면서 디자인을 잡아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밴드에도 사이드 부분에 스톤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밴드 필요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난집과 밴드를 그렸다면 디자인은 거의 완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밴드의 사이드 스톤을 배치하는 부분인데요 요즘은 뭐 프로그램이 좋아져서 자동으로 뭐 배치하는 방식도 있고 그렇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 커브를 따서 곡면 배치를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사실은 이 배치도 간격을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한 번에 배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 그리려다 보니까 배치에 몇번 시행착오가 있었네요 세부적으로 막구멍이 필요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차지팝으로 제거해 줍니다 남발까지 잘 배치를 했다면 맞은편은 다시 그릴 필요 없이 거울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양쪽에 스톤이 가지런하게 배치된 밴드가 완성됩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프린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모델은 시제품을 위한 확인용으로 출력해 보았습니다. 출력 완료된 모습입니다. 레진이 출력물에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아이소프로필 알콜로 세척을 하고 자외선 경화를 합니다. 경화를 마친 레진에 메인 스톤을 세팅해 보았습니다. 난집과 남발이 스톤에 꼭 맞아야 하는게 이 디자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네요. 메인 다이아의 색감에 맞춰 밴드의 다이아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 바로 세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인 스톤 발물림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 편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조각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당연한 이유겠지만 절대 스톤이 빠져서는 안 되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반지의 중심이자 핵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정말 드물게 스톤이 빠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상사의 책임은 종국에는 세공을 했던 사람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 스톤 하나 물리는데 공임을 지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공 하시는 분들은 조금 투박해도 남발이 두껍고 길게 서 있는 걸 선호하시는 것도 다 그런 부분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메인이 세팅이 되면 불필요하게 나온 남발들을 부드럽게 다듬어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메인 스톤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표면 폴리싱과 도금으로 제품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제품 완성입니다. GIA 1.2캐럿 프린세스컷 다이아몬드 반지가 잘 세팅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완전 오픈되어 있는 라운드 보다는 독특하면서 개성이 있는 스타일로 최근 예물용으로 은근한 인기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님께는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추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